제가 50만이 됐으니까, 비디오빌리지에서 50만 축하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크고, 너무 맛있게 보여요. 저한테는 초코가 너무 좋아해서, 와, 얼굴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아,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고 싶어서, 저도 보고 싶어서 열어볼게요. 와, 짜잔. 짜잔. 와... 아,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 잠깐... 제가 너무 늦게 받았어요. 네. 얼마 안냈어요 봤는데. 따다다당. 따덩 와, 느낌이 좋네요. 네, 이제 그러면 실버버퍼던 옆에다가 놔두고 케이크 먹자. 렛츠 고.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 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피디오빌리지에서 보낸 어.. 500.. 500.. 500? 어5 0만인 50만 구독자 축하케이크를 먹방 하겠습니다 같이 먹을거는 구구 아이스크림도 준비했고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 아.. 실버 버튼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라서 먹을게요 짜장! 이렇게 잘랐습니다 먹을게요. 비스밀라 라흐마나히. 아, 저 원래 타이어트 하고 있는데. 네, 먹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비스밀라 라흐마나히. 아 케이크가 진짜 맛있게 잘 됐네요 그런데 케이크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거는 가족들이랑도 나눠서 먹고 아, 조금 옆집들한테도 좀, 조금씩 이제 줘야 될것 같아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그러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5 0만에 되는거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튀기가 너무 많아서 옆집 나눠서도 먹을게요 I don't t h i n 케이크가 n t see. I don't think I can't see. I don't think I can't s